늑대굴 속에 들어갔다 나와 보니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는 꿈 예기치 않았던 사건에 휘말려 혐의를 받거나 모함을 당하게 된다 모기소리가 크게 들리는 꿈 모함이나 구설 등 달갑지 않은 일이 기다린다 괴물이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타인의 모함이나 회방으로 인한 장애와 손실이 생기고 간뇌의 오함과 불상사 등 굳은 일이 발생하게 된다 어떤 사람과 말이나 행동을 같이 맞추어 행하는 꿈 남의 모함이나 기방 및 구설과 손재 등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 안내원이 밀폐된 방으로 안내하는 꿈. 어떤 연구, 사업에 종사한다. 안내원이 사라져 바라면 모함에 빠지거나 부속당한다 소가 수렁이나 함정에 빠진 꿈. 소를 구하면 집안 식구 또는 고용인이 병들거나 모함에 빠지고 몰락된 집, 가산 사업을 구해낼 수 있다. 소가 논두렁이나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을 구해준 꿈.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병들거나 모함에 빠지고 기울던 가산, 사업 등을 구해낸다. 의자에 앉아서 자기의 손을 본 꿈.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누군가에게 모함을 받는다. 한쪽 발이 수렁에 빠졌는데 곧 뽑아낸 꿈. 누군가의 모함에 빠져 본욕을치르게 되지만 이내 결백함이 증명된다. 수렁에 한 발이 빠졌다가 나오는 꿈. 모함에서 결백을 증명하게 된다는 꿈. 보근색 옷을 입은 꿈. 모함, 흥분 싸움, 사망, 귀한 신분 등을 상징하며 자신이 매우 정열적임을 암시하거나 정열적인 행동이 필요함을 뜻함. 사람의 귀가 짐승의 귀로 바뀌어서 보인 꿈 꿈속에서 본 사람에게 모함을 당하거나 그 사람에 의해 선안을 입게 됨 선수 만든 옷을 입은 꿈 타인으로 인해 모함을 당할 일이 생김 수렁에 한 발이 빠졌다가 나오는 꿈 모함을 받았으나 결백을 증명하게 됨 술에 취해 오물이나 구덩이에 빠지는 꿈 머지않아 재판을 받을 일이 있거나 자신을 미워하거나 모함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됨 술에 취해 주정을 부리는 꿈 모함에 빠져 힘들지만 그걸 해결하게 됨 아주 비싼 모피 코트를 입고 있는 꿈 주위의 시샘이나 모함으로 공경에 빠져 골치 아픈 일이 생김 알지 못하는 이성의 윙크를 받는 꿈 누군가의 계략이나 모함에 빠지거나 명예를 손상당하게 됨오물에 빠지는 꿈 뜻밖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수아인에게 걱정거리가 생기거나 옥살리를 하게 되거나 원한이 길어지고 가까운 사람들의 모함에 빠지게 됨 의자에 앉아서 자기의 손을 본꿈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모함 당할 일이 생김. 이성이 윙크를 했는데 어쩔 줄 몰라한 꿈. 명예의 손상이 될 일을 당하거나, 누군가의 모함에 말려들 됨. 자신의 집에 대들보가 무너진 꿈.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을 겪게 되고, 타인의 모함에 의해 지위를 잃게 되거나, 애인과 헤어지게 됨. 쥐가 바글바글한 꿈. 모함이나 구설수. 사기에 조심해야 함. 한쪽 발이 수렁에 빠졌는데, 곧 뽑아낸 꿈. 누군가의 모함에 빠져 곤욕을 치르게 되나, 이내 결백함이 증명된 거미 여러 마리가 자신에게 달라붙는 꿈 거미 여러 마리가 자신에게 달라붙는 꿈은 모함을 받거나 시비에 휘말릴 것을 암시한다 질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재물을 노리고 괴롭히거나 안 좋은 소문에 시달린다 코를 다치거나 부상을 당하는 꿈 남의 모함이나 꼬임에 빠진다든지 타인에 의해서 기회및 손실이 생기는 장애를 치게 된다 파리 때가 몰려들어 몸이나 음식물을 더럽히는 꿈 남의 비방과 모함 및 말썽이 빚어질 징조를 의미한다 코를 다치는 꿈 코를 다치는 꿈은 남과 크게 다툴 일이 생기거나 어떤 사람으로부터 모함을 당하게 된다. 자신이 손수 만든 옷을 입은 꿈 타인으로 인해 모함을 당할 일이 생길 징조 괴물이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타인의 모함이나 회방으로 인한 장애와 손실이 생기고 가내의 오함과 불상사 등 굳은 일이 발생하게 된다. 호랑이가 집 안에 들어와 식구들을 해치고 살림살이를 부수는 꿈 호랑이가 집안에 들어와 식구들을 해치고 살림살이를 부수는 꿈을 꾸게 되면 여러 사람으로부터 모함과 배신을 당하여 개인적으로 큰 손실과 곤란을 겪을 흉초다. 자신의 귀가 아닌 동물의 귀가 붙어있는 꿈 꿈속의 거울을 보니 자신의 귀가 아닌 동물의 귀가 붙어있어서 소리를 지르면서 잠이 끼었다면 이는 자신에 대한 주의의 평판이 좋지 않아서 곤란을 겪게 될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이다. 혹은 누군가 자신을 모함하여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으니 매사에 조심하고 특히 인간관계에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술이 취해 우물이나 구덩이에 빠진 꿈, 머지 않아 재판을 받을 일이 있거나 자신을 미워할 사람이 나타나거나 모함하는 사람이 나타날 징조, 빨간 옷에 관한 꿈, 신불의 존귀, 모함에 빠짐, 흥분, 싸움, 상해, 사망 등과 관계한다. 술에 취해서 우물이나 구덩이에 빠지는 꿈, 타인과 연관된 말썽이나 회방, 모함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고, 관공서에 출두요구나 조사를 받는 등 관제구설에 부딪히게 된다. 주로 관청과 관련된 구설이나 재물 및 이권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황금색 옷을 입는 꿈. 황금색 옷을 입는 꿈을 꾸게 되면 지위가 높아지기도 하지만 남의 모함에 빠지거나 그 사람과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된다. 알지 못하는 이성의 윙크를 받는 꿈. 자신이 관계하는 일에서 어떤 사람의 계략이나 모함에 빠지거나 명예를 손상당할 일과 관계하게 됩니다. 아주 비싼 모피 코트를 입고 있는 꿈 주위의 시샘이나 모함으로 공경에 빠질 꿈 골치 아픈 일이 생긴다 부엌 살림이나 주방 가구가 소리를 내는 꿈 비방이나 모함에 연관된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소가 수렁에 빠진 것을 끌어내는 꿈 소가 수렁에 빠진 것을 끌어내는 꿈은 식구 중한 사람이 병이나 사업상의 위기를 겪게 되거나 모함을 받아 곤란에 처하지만 도와주는 손길이 있어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암시한다 수렁에 발이 빠지는 꿈 수렁에 오른발이 빠진다면 정당한 자신의 활동이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해를 받거나 모함 누명을 쓰게 될수 있음을 경고하는 꿈이다. 안내원이 밀폐된 공간으로 사라져버리는 꿈 안내원이 밀폐된 공간으로 사라져버리면 함정이나 모함에 빠지게 된다. 여러 마리의 개가 자신을 애워싸고 짖는꿈 여러 마리의 개가 자신을 애워싸고 짖는 꿈을 꾸게 되면 남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모함을 받아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괜한 일로 남한테 원한을 사게 되니 주의가 요망된다. 여우가 닭을 물어가는 꿈. 여우가 닭을 물어간 꿈을 꾸게 되면 누군가에게 모함과 사기를 당해 어려움을 겪게 된다. 여우처럼 교활한 사람과 싸워 일감을 뺏기거나 손해를 입는다. 우물에 빠지거나 일부러 들어가 나오지 못하는 꿈. 목살리를 하거나 원한이 길며 모함에 빠진다. 자기 집의 대들보가 무너지는 꿈. 자기 집의 대들보가 무너지는 꿈은 뜻밖의 어려움을 겪거나 타인의 모함에 의해 지기를 잃게 되고 애인과 헤어지게 된다 자신이 손수 만든 옷을 입는 꿈 자신이 손수 만든 옷을 입는 꿈은 타인으로 인해 모함을 당하니 매사에 조심해라 검사에게 신문을 당하는 꿈 준엄한 논고를 한꿈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일에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불안을 느끼 암시의 꿈으로 또는 주위 사람으로 인해 뜻하지 않은 모함을 당하게 될 진조 쥐가 새끼를 낳아 여러 마리가 한 곳에 모여 우글거리는 꿈 쥐는 다락방이나 지하실 시궁창등 어두 침침한 곳에 있으면서 밤에 활동하는 동물이다. 무의식적인 활동의 모든 것, 숨겨진 비밀이나 중요한 일 등을 상징한다. 쥐의 특성상 주택과 재산, 부하나 자식, 하수도 귀인을 상징하기도 한다. 쥐가 새끼를 낳아 여러 마리가 한 곳에 모여 우글거리는 꿈은 모함이나 속임수에 잘못 걸려들어 큰 피해를 당할 암시이다. 부하 직원이나 고용인에 의해 문제나 말썽거리가 생길 조짐이다. 의자에 앉아서 자신의 손을 보는 꿈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누군가에게 모함을 받는다 머리카락이 갑자기 빠져 대머리가 되든지 속살이 훤히 들여다 보이게 빠지는 꿈 타인과 연결된 말썽 다툼 내지 회방 모함을 당하게 되며 집안의 손재 장애 및 자녀와 연관된 굳은 일을 당하게 된다 병자나 노인은 매우 불길한 재난이 닥치게 된다 술에 취해서 우물이나 구덩이에 빠지는 꿈 타인과 연관된 말썽이나 회방 모함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고 관공서에 출두 요구나 조사를 받는 등 관제 구설에 부딪히게 된다. 주로 관청과 관련된 구설이나 재물 및 이권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물건을 훔치는 손을 보는 꿈. 실제로 물건, 권리 등을 도적 맞거나 모함을 받는다. 알지 못하는 이성의 윙크를 받는 꿈. 자신이 관계하는 일에서 어떤 사람의 계략이나 모함에 빠지거나 명예를 손상당할 일과 관계하게 됩니다. 의자에 앉아서 자신의 손을 보는 꿈.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누군가에게 모함을 받는다. 물건을 훔치는 손을 보는 꿈. 실제로 물건, 권리 등을 도적 맞거나모함을 받는다. 머리카락이 갑자기 빠져 대머리가 되든지 속살이 훤히 들여다 보이게 빠지는 꿈. 타인과 연결된 말썽, 다툼 내지 외방모함을 당하게 되며 집안의 손재, 장애 및 자녀와 연관된 굳은 일을 당하게 된다. 병자나 노인은 매우 불길한 재난이 닥치게 된다. 알지 못하는 이성의 윙크를 받는 꿈. 자신이 관계하는 일에서 어떤 사람의 계략이나 모함에 빠지거나 명예를 손상당할 일과 관계하게 됩니다. 부엌 살림이나 주방 가구가 소리를 내는 꿈 비방이나 모함에 연관된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술에 취해 주정 부리는 꿈 누군가의 모함에 빠져 어려우나 그걸 해결할 꿈 군인 모자를 쓰고 있는 꿈 주변의 모함 방해를 이겨내고 소망을 성취하는 꿈 쥐새끼가 바글바글한 꿈 모험 구설수 사기에 조심해야 한다는 암시 발이 빠지고 걷기가 어려운 진흙길을 걷는 꿈. 질병에 걸릴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하라는 암시. 누군가의 시비에 모함에 빠질 꿈. 군인 모자를 쓰고 있는 꿈. 주변의 모함이나 방해를 이겨내고 원하는 바를 성취함. 눈두렁이나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황소를 구해준 꿈. 가까운 사람이 질병이나 모함 등 힘든 상황에 부딪히게 되지만 자신이 큰 도움을 줘 몰락 직전에 구해내고 기울던 가산이나 사업 등을 구하게 됨. 발이 빠지고 걷기 어려운 진흙길을 걷는 꿈. 질병에 걸리거나 시비, 모함에 빠질 위험이 있음. 파리떼가 몸에 달라붙거나 음식에 달라붙는 꿈. 모기나 파리등 해충은 방해물, 방해하는 사람, 걱정, 근심, 병의 상징이다. 파리떼가 몸에 달라붙거나 음식에 달라붙는 꿈은 당신을 모함하고 비방하여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생길 것을 의미한다. 또는 병이 생기거나 재물이나 이권을 노리는 인물들이 모여든다. 모기소리가 크게 들리는 꿈. 모함이나 구설 등 달갑지 않은 일이 기다린다. 모함 꿈의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